오늘 토마토 계란 볶음을 할 겁니다. 오늘의 주인공 계란 어떻게 같이 가실러 가볼까요? 오, <목소리> 닭이 저안 넣고 있는데? <웃음> 아, 지금? 네, 지금 한개두 개. <목소리> 다있개먹는거예 맛있게 먹을게 얘들아 <웃음> 와 이거 보여줘 이거는 무슨 오, 오골개? 오 오골개 아 오골개라는 거죠 실제로부터 준비해볼까요? 자, 쪽파는 이만면될것 같고, 이 껍질이 있어가지고, 그 식감에 상당히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내주고, 한번 데쳐주면 됩니다. 끓는 물에. 자, 이 정도 끓였으면 넣겠습니다. 자, 약 1분 정도 끓여줍니다. 아주 쉬워집니다 이게 썰어줘야죠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너무 잘게 썰으면 그 나중에 볶다가 그게 캡쳐 캡쳐로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 토마토를 잘 썰어두었습니다 제가 얘기 넣겠습니다 3분 1티스푼 정도만 식초를 한세방울 정도 떨어 두어 줍니다 계란의 비린내와 그리고 신는도를 높여주는 데 쓰입니다 안쓰는 주면 됩니다 너무 부어지면 그 식감이 변해집니다 기름 조금만 더 추가해서 토마토를 볶겠습니다 이렇게 약1분 정도 해서 물이 됩니다. 자, 먼저 도미로부터 넣겠습니다. 소금 한 티스푼, 설탕 한 티스푼, 간장 옆으로 살짝 뿌려줍니다. 계란을 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을 살살 부셔줍니다그요 정도면 딱 좋습니다. 자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쪽파로 단정해 준다고 했죠. 한모 볼게요. 아주 좋습니다. 아 이거 술마시네 입맛 돌리면 요새 밖에 나가 식사하기 그렇잖아요. 집에서 토마토 계란볶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뭐 봐. 굉장히 맛있는 거야.